안녕하세요. K군입니다. 우리가 암암리에 알고 있는 얘기로 연기자들이 배역을 돈을 주고 사는 이야기를 듣잖아요. 실제로 그런 일이 있냐?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. 그리고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. 어,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. 내가 돈을 줘서 그 배역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산다기보다는요. 어, 여러분들이 출연료를 안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. 어,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제작을 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외주 제작사에서 드라마를 제작하거든요.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 방송국에서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여러분들이 출연을 하면 그 출연료를 지급을 해주게 돼 있죠. 그런데 외주 제작사에서 드라마를 제작하게 됐을 때 외주 제작사는 드라마 제작을 하고요. 이 제작한 드라마를 방송국에다가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납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방송국에서는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데 2억을 제공해주겠다라고 계약을 해요. 그러면 2억 안에서 이 외주 제작사는 드라마를 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방송국은 난 어차피 2억만 줄 거야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2억 안에서 드라마를 만들어 와. 그게 마음에 들면 내가 너희와 계약을 할게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지금 감이 오셨을 거예요 외주에서 제작을 한다는 얘기는 제작비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드라마 제작을 하면 2억 가지고는 이 드라마 제작을 한편 만드는 게 불가능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방송국에서 외주 제작사에겐 2억 밖에 안 주는데 드라마 제작을 하면서 2억 5천만 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5천만 원을 어디서 충당할까요? 드라마 안에서 출연할 배우들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배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배역들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돈을 아끼려면 그 출연료를 최대한 덜 나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드라마를 만들면서 이 드라마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신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신인들에게 너희 우리 드라마 제작하는데 좀 보태줘 그럼 내가 배역 하나 만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집안의 신인 배우들이 드라마에 출연하기가 정말 쉬워요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돈 돈, 지원해 줄 테니까 나 배역 이거 하나 꼭줘 이런 식으로 드라마 배역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진다는 라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아무해줄수 밖에 없죠 나는 우리 집에 돈이 많은 게 아닌데 그친구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연기를 공부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라 거죠 그런데요 그 배역을 돈 주고 사온 친구들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선 내가 드라마에 출연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였는데 누군가 봤을 때 야 쟤는 정말 연기 참 못한다 이렇게 평가가 한번 내려지면요 그 친구는요 다시는 드라마에 출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문가들이 봤을 땐제돈 주고 들어온 게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돈을 가진 친구들이 기회를 빨리 얻을 수는 있지만 빨리 소멸할 수도 있는 기회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가진 게 없이 난 연기의 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저도 사실 그걸 정확히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.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알고 가셔야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연기를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. 드라마에서는요. 배역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. 출연료를 주지 않고 공짜로 연기를 하든가 아니면 거액의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나이 배역 하나 주세요. 이런 경우로 이루어진다는 거죠.